내음을 빠질 수니요참바람떼문은 그 아냐 저 눈이 이렇게 설레는 날 어떻게 말로 할수 있나요 눈슨내아참 머리 내만내 눈으로 쓰지 않을까 참바라떼문은 아냐 이렇게 꼭 참으실 거니 어떻게 자가 수인나요 마음속에만 그 자극서 그냥 기다만한것 아냐 날랑한나 마음에 어쩌나 바뀌었지 진짜 고마워 생사팔논그마다정신에 내려와 내가 오고 있나 봐전너을내려드리나 많은 사람의 내 맘까지 떠오르는 그 아이들 어떻게 눈을 라고 기나기나로 힘만 잠깐 아냐 매일 푸릇만 어제는 니가 이지 하루도 하루씩 조금 보내네마다 정신나려와 니가 오고 있나 봐. 사는 의눈 맘에 며내 맘에 는겨에든 사는 든 사는 겨울, 맘에 든 사는 겨울, 맘에 든말고 저는 눈치 걸까 한 걸음 피가 가지는 내 모습은 나무여날 만나러 온네 눈 눈이 내리는 날너 태아야 그날 날 만나러 온네 날 기다려 볼래 난 험한 사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누구 어로라고